皆さん、こんばんは。ゆじママと一緒に韓国語を勉強する時間です。今まで2回韓国語を勉強したんだけど、どうでしたか?発音が上手になりましたか?今度もまだ勉強しましょう。 바른 자세로 글을 읽어 봅시다. 다다시시세에 푼을 읽어보시다 푼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푼을 읽어보ど면 좋습니다. 푼을 읽어보시면 좋습니시니다아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기 우리 아기 나 우리 가족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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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기 우리 아기 나 우리 가족 하이 これもちゃんと勉強しなさい 하이 이조준になるのが勉強の 今の勉強の目的なんですからはい何回も何回も練習してくださいおやすみなさい